너무 더워. 일로 가야 돼? 예? 이게 뭘까? 아 진짜 예쁘다. 이거 뭘까, 이것도? 응. 여기도 있어 뭐? 이거? 팥 때문에 못 가! 자 여기야? 우와 와 아, 이렇게 생겼구나 나탄탄매 나 그냥 탄탄매, 탄탄매? 응. 태어난 태어난 배고픈데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음식 나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맛있겠죠 탄탄맨 친구랑 같이 왔고 친구도 탄탄맨 먹고 있어요 저 너무 배고파서 바로 먹어볼게요 여러분 저 탄탄맨 오늘 처음 먹으러 왔는데 여기 자리 잡았고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 나왔거든요 사실 근데 진짜 배고파요 지금 첫끼예요 완전 귀엽게 예쁘게 나와요 자 먹어볼게요 네 아침 안 먹었어요 첫끼예요첫끼 옆에 친구 아 국물부터? 아, 친구가 추천해준대요 여기 구도 좋아요? 땅콩버터? 땅콩맛 나네? 땅콩맛? 맛있다! 땅콩맛 나요! 지금 진짜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거든요? 지금? 진짜 맛있다! 눈이, 눈이 번쩍 뜨여요! 옆에서 친구가 계속 웃어! 야, 내가 방송하는 거 웃긴가봐! 방송하면서 친구랑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계속 웃고 있어요 이렇게!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맛있어. 네? 응. 진짜 맛있어. 김치도 먹어봐. 김치. 음! 맛있다. 어? 볶음? 볶음 김치 같아. 야나 이거 이런 거 완전 좋아하는데 반숙란? 맛있어 여기 되게 다진 고기 같은 거 들어있어 고기 들어있어 응. 아 맛있어 음. 여러분이랑 들 소통하면서 먹으려고 끝 자리에 앉았어요 머리 좀 묶을게요. 머리 걸려 걸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렇게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 머리 묶는 방법. 먼저 머리끈을 입에 문다 그리고 <웃음> 친구가 이따 끌서다 <학교에서> <웃음> 그리고 무관심한 척 머리를 올린다. 이렇게 한껏 아무렇지도 않은 척. 코하러 <웃음> 가세요? 어디로? 이거 친구가 알려줬는데 이거 좀 먹다가 여기 다진 마늘도 조금 넣어서 먹으면 맛있대요 조금 넣어서 먹어볼게요 근데 마늘 넣으면 입냄새 나잖아요? <웃음> 마늘 이렇게 조금 올리고 이렇게 먹으면 되지? 음! 맛있다! 음! 안 먹어. 공깃밥안 먹어. 공깃밥 무료래요. 근데 여기 배경음악이 저작권이 걸리겠다. 어, 나는 개인적으로 마늘 넣어서 먹는 게 맛있는데? 이렇게 마늘 올려서? 여기 이름이 이름이 뭐야? 합정에 있는 산탄면 공, 공방 3명당 8,500원이었지? 지금 저, 제가 먹는 게 8,500원 아 이거 마늘을 국물에 이제 풀어서 넣어서 먹어볼게요 한이 정도? <웃음> 이 정도 해봐 넣어서 먹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진짜 덥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30도. 30도 너무 덥더라고요. 전 이거 먹고, 되게 커피 맛집을 간다고 해서 제가 원래 커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잠을 못 자긴 하는데, 커피 맛 자체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커피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친구가 추천해주는. 근데 양이 많다. 어? 양이 많아. 너 어, 많아. <웃음> 뭐가 많냐고 째려봐. 어. 아니 이거 편하게 가져가도 돼 친구가 방송하니까 되게 뭐든지 행동이 조심스러운가봐요 물 떠준다고 컵 가져간다고 달라고 고마워 친구가 떠준 물 왜? 단무지. 다 먹었어? 응. 탄탄면 맛있어요. 오늘 처음 먹었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어, 어 세상님, 감사합니다. 세상. 만원이나 <웃음> 친구가, 친구가 손아트 했어요. <웃음> 보여줘. 땅어 <웃음> 근데 나도 다 먹었어 아, 친구가 알려줬는데 이렇게 잡고 뜨면 고기가 나온대요 이렇게? 아 이렇게? 헉, 진짜 많다! 고기 진짜 많아요 이거봐요 음 근데 너무 배부러 양 많아 이게 그릇이 되게 동그랗고 깊어요 아 배불러 음 끝! 끝!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탄탄면왜 먹었냐면 평범 음악 중에 탄탄맨 있잖아요 그래서 탄탄맨을 오늘 처음 먹는데 아 이거 기념으로 찍어야겠다 라이브를 켜야겠다 해가지고 한번 켜봤습니다 먹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친구랑 카페 이동해서 재밌게 놀게요 다음에 또 할게요. 안녕. 다음에 또 와요. 옆에 인사하고 있어, 친구. 안녕.